우리가 여기서 다시 집중해야 할 점은 사학계의 조물주라는 사마천은 성인이 돼서 조한전쟁이라는 전쟁을 목격하고도 자기가 쓰는 사기에 사군의 지명들까지는 쓰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수백 년이 지나서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사군의 지명들을 낭랑이니 임둔이니 하며 특정해서 써내냐는 점이다. 그리고 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제강점기로 온다. 이때 저 사군의 명칭들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일본 사학자들에 의해서 아무런 근거 하나 없이 한반도 속으로 쏙 들어오면서 평양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위장된다. 그리고 이 한사군설이 다시 일본 사학자들의 제자들인 한국식 식민사학자들에게 전수되어 지금도 여러분들의 교과서로 무적정 암기하고 있다 눈을 뜨고 여러분 자신과 그 자손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쓰여있다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강 북부지역을 한사군을 설치했다 또는 고조선지역에 한해군현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세력은 고조선 외곽지역에서 출현하게 된다 그게 지금 여러분과 그 자손들이 배우는 역사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말했다 조선인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실제 상황이다